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그 상황을 네. 내가 자느라고 몰라서 그랬지, 네. 그렇죠. 그걸 비디오로 다 찍어갖고, 정말, 저, 저는 그 찐질방단, 네. 네. 갔다 올 때, 그냥 네. 네. 네. 정말 막깨우 깨워. 네. 네. 네. 얼굴색이 막그 자족빛으로 물들어가면서, 막 숨을 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면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허, 진짜 그렇네요 어, 막 그런 네. 상황들을 하긴 옆에서 자는 사람도 응. 시끄럽다고 소리로만 짜증낼 게 아니라 진짜 응. 그 자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색이 변한다든지 그 몸부림치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면 그게 가족들이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 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렇죠. 병원 가라 무슨 아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요. 하냐 이렇게 하면 네. 본인은 몰라. 그래서 음. 괜찮아 아침에도 멀쩡하게 일어났잖아. 좀 피곤하긴 해. 보약도 <웃음> 먹어야 할까 봐. 뭐 이런. 아우 뭐. 저는 그런 소리 들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보약 먹어서 해결될 일이냐고요. 비타민도 요새 또. 그러니까요. 뭐 비타민 보약 이런 게 내. 운동해야 <웃음>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잠부터 <웃음> 네, 네, 네. 잘 자야 돼. 잠을 많이 잘 생각만 하지 잠을 제대로 잘 생각을 잘안 한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 그렇게참 그렇죠. 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보면. 몰라서 그래요. 그 맞아요. 모르니까. 용감하잖아요. 예.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니까 네, 또 맞습니다. 알게 되는 거니까 참 어리석은데 제 주변에도 그 남편이 코를 많이 골아서 저한테 그걸 하소연 하는데 부인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술, 제가 술 먹고 자면 음. 술 먹으면 음. 숨 쉬는 게막술 <웃음> <웃음> 먹으면서 뭐 <웃음> <웃음> <막> 이러고 <웃음> 하지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웃음> 호흡곤란 상태를 술 먹었으니까 호흡곤란이니까 넌 죽어도 싸. 이거 <웃음> 똑같지. 아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고 술 먹으면 더 심해지는 것뿐이지. 어, 술 먹어져서 더 심해져서 몸이 늘어지니까 혀도 늘어져서 더 심해지는 것뿐이지 이 정도의 코골이는 정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태더라고요. 술 마시면 더 심해지는 이유 중에 음. 물론 이제 몸이 더 이완돼서 근육이 음. 이완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음.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를 더 많이 들어와야 들어와.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숨을 세게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니까 러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면은, 어, 술 마시고 늦게까지 마시면 살찌죠. 맞아요. 안주 그러면, 먹어서 살찌고. 살찌면 또 먹여 살려야 될 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살수가 필요해. 음식도 많이 필요하고, 살수도 필요하고. 네. 음식은 시을때때로먹는 자는 동안에는 음. 그 저장된 저장해 놓은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산소도 저장하는게 아니잖아 아, 산소를 계속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심해지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잠을 잘 못자 어. 이게 분해해야 할 뭐, 어? 분해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은 밤에 술 먹고 이제 안주 먹고 말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네. 분해할 일도 많고 네. 근데 정작 필요한 산소는 부족해 네. 근데 세게 빨아들여 네. 그러니 소리는 더 커져 <웃음> 그러다가 숨을 안 쉬어 그럼 더 부족해. 아, 그러니까. 그럼 잠을 어. 못 자. <웃음> 그러면 이제 아침에 피곤해. 그렇지. 아,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생각뿐.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술을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잠을 제대로 못 자. 잠을 못 잤기 때문인 거예요. 어. 아, 네. 이 안타까운 거를 좀. 네. <웃음> 저기 계시는 분이 자기라고 <웃음> 얘기하시는데, 이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음. 부인이 알고, 아내가 음. 알고, 남편 손 붙잡고 진짜 오셔야 해요. 근데 그냥 이돈 들어가는 거, 아내 입장에선 돈 들어가는 거, 남편한테 돈 쓰는 거를 왜 이렇게 아까워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금 <웃음> <웃음> 받으려면 빨리 가야 되지.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실제로 그럼?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아, 분도. 아니 뭐. 남편은 네. 내가 힘들고 정말 음. 불안해서 나는 네. 빨리 고쳐야겠다 음. 아, 괜찮아, <웃음> 내가 귀바고 잡게. <웃음> 와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는데, 옆에 사는 내가 괜찮다는 당신이 왜그러냐 근데 오, 이거는 정말. 단지 옆에서 듣는 그 사람의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몫인 거고 이이 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 살빼! 살빼면 되잖아 정말 정말 그거 부채기만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정말. 아유. 알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식이 용감하다 한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코에기하다. 맞아요, 코에기하다 가삼촌부에 빠져서 네.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